8월 20일까지 진행하는 이벤트인 제이크와 함께 아키복캉스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름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여름휴가철을 겨냥해서 진행하는 이벤트지만 내용을 보면 전혀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30일짜리 자동차와 노동력 충전제 그리고 경험치 명점 번인이 전부인 이벤트예요. 30일짜리 바트로 5호는 루루 상점에 있는 이벤트 탭에서 공짜로 구매가 가능하며 먼저 구매를 해두고 물품 수신함에서 안 꺼내고 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하면 되니 우선 사두는 것이 좋아요. 다음은 노동력 충전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진에 보이는 퀘스트 및 던전을 완료하면 이벤트용 노동력 충전제를 얻을 수 있어요. 우선 오염막기는 원정대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해요. 원정대 창의 임무 탭을 활성화하면 원대륙 정화에 관련된 것이 있으며 이 임무는 하루에 한번 완료가 가능해요. 임무를 완료하는 방법은 빛나는 해안의 엄페오 혹은 태양의 들력과 영지에 있는 석상을 부수면 돼요. 문제는 공성 피해로만 체력이 깎이기 때문에 전차가 필수라서 초보자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밤진과 낮진은 공격대에 가입하여 진행하면 장점이 낮더라도 문제가 없으니 세력창에서 공대원을 모집하는 것을 잘 보고 있다가 함께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일일 퀘스트는 최대 50개까지 수락이 가능하여 밤징의 등짐을 넣을 때 일일 퀘스트가 가득 찬 상태로 넣으면 2단계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필요 없는 일일 퀘스트는 포기를 해서 여분의 자리를 항상 만들어 둬야 해요. 다음은 가족 교역 퀘스트예요. 가족 교역 퀘스트는 가족 구성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진행이 가능하며 가족창의 즐거운 생활 탭에서 임무를 활성화를 하면 퀘스트 진행이 가능해져요. 임무의 내용은 동서대륙의 교역등짐을 하나 옮기는 것이며 출발하는 대륙에서 퀘스트를 수락하고 다른 대륙에서 퀘스트를 완료해야 해요. 절대로 등짐을 파는 것이 아니라 등짐을 주고 퀘스트 완료를 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등짐을 구매할 때 약간의 노동력과 골드가 소비되며 다른 유저에게 약탈당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요. 느리지만 안전하게 진행하고 싶다는 분들은 순항선을 이용하면 돼요. 순항선은 두항관과 오스테라를 왕복하며 교역소에 있는 루루에게 선장의 보호를 구매하여 순항선 위에 있는 선장에게 사용하면 일정 시간 동안 무적 효과를 부여해줘요. 하지만 순항선에서 멀리 떨어지게 된다면 무적 효과가 사라지게 되니 꼭 의자에 앉아서 바다에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좋아요. 가족 교역 퀘스트를 완료하면 흑빛 아키움 정수를 20개 얻을 수 있으며, 경매소에 팔면 꽤 짭짤하니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매일 하는 것을 추천해요. 다음은 저승의 밤이에요. 저승의 밤은 인스턴스에서 입장이 가능한 일인 던전으로 기존 던전들과는 진행 방식이 약간 달라요. 또한 입장 가능 시간이 오전 6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라서 새벽에는 진행이 불가능해요. 저승의 밤에 입장하고 앞쪽으로 가보면 영혼 4마리가 있어요. f 을 눌러서 영혼을 수집하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소환창에서 영혼 1개를 소모하여 전사 궁수 힐러 중에 1명을 소환할 수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노충제만 노리고 100점만 달성하여 나갈 거기 때문에 전사 4마리를 소환해주세요. 앞마당에 있는 몬스터들과 공성무기를 파괴하면 100점이 딱 넘길 수 있으며 전사들이 알아서 잡아주니 장점이 낮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잔해 안에 상자가 있는데 꼭 챙겨주세요. 황평 1일 퀘스트에 이벤트용 노동력 충전제가 추가로 지급돼요. 이벤트용 노동력 충전제는 기존 노충제와 마찬가지로 사용할수록 효율이 점점 감소하고 아키라이프가 없는 계정이라면 노동력 500을 회복해요. 그리고 일반 노충제와 효율을 공유하고 사용기간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이벤트 노충제만 사용하여 일반 노충제를 모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알아본 내용들 외에도 붉은용과 카둠이 있었는데 진행해보니 드랍 형식으로 하나만 나오더군요. 50명이 진행하는데 주사위빵이라니. 아무튼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노동력이 부족할 일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끝.